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학과 전문의이자 작가 남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촬영하는 오늘, 저는 Save the Child r n 의 정식 홍보대사가 되었고 오늘 첫날이자 첫 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ave the Child r n 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 마파동보호전문기관 오정아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사님 오늘 처음 저희 홍보대사가 됐는데 소감이 좀 어떠세요? 어 일단은 이렇게 어 중요하고 큰 역할을 맡았다는 게좀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대단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좀 성실하고 깨끗하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이렇게 직원분들이 박수 쳐주는데 그런 뭉클한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조금 울 뻔했어요. 네. 네, 근데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뭐? 하는 기관인지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실 것도 같은데, 간단히 소개를 시켜주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네,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총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 접수가 됐을 때 어, 이게 정말 아동학대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조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 만약에 아동학대라고 보여지면 은 다시는 그 가정에서 학대가 다시 발생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례관리하는 업무를 총두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서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조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관리해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막는 게 사례관리고 그두 가지 일을 전부 다 네. 맡아서 하고 계신 때 아보전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조금 변화됐던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변화가 되면서 원래 조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작년 10월 1일부터는 이제 지자체로 이양이 되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 업무를 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좀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조금 전환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사실은 공권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었는데 좀 공권력이 있는 곳이 이제 그런 조사 업무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네. 좀더 전문성 있는 아보전이 이사례관리를 가져가는 좀 이런 걸로 봐도 무방하겠죠. 네 맞습니다. 어, 최근에 그 민법에서 그 학대법도 좀 개정된 게 있었죠. 네 민법에서도 이제 징계권이 사실은 삭제가 됐었죠.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동학대 내건중세 건은 이제 가정내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거든요. 보통 부모님들이 이제 내 자식 내가 때리는데 뭐가 문제야? 음. 그리고 한대 때리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를 펴? 음. 세상에서 한 대도 안 때린 자식이 있으면, 아,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 징계권이라는 게 민법 915조죠. 그래서 너무 옛날 법이라서 그 친권자가 부모 그 아이를 뭔가 체벌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문화된 거였데 이거를 세브더칠드런과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저도 이 캠페인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폐지가 돼서 그냥 일반 폭력으로 특히 아동학대로 좀 가중처벌해야 되는 그런 법으로 인식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징계권이 삭제가 되면서 참대만 때려도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다라는 거를 인식이 되면서 사실 부모님들에 대한 인식 변화도 굉장히 많아졌죠. 저는 대사님 좀 처음 만나 뵙고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게 이제 응급실에서 사실 근무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주로 어떤 대상들을 좀 만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어. 사람이 불편하고 아프고 뭔가 어떤 사고가 이런 식으로도 날수 있구나 하는 모든 환자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제 제가 당직을 섰는데요 24시간 동안 150명 정도가 왔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와. 퇴근하고 여기 와 있는데요 뭔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이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환자 외에도 네. 어디가 뭐배이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다치거나 부터 피를 토하거나 네.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심지어는 돌아가시거나 이런 인간 세상에 좀뭐 희노애락도 다 보고 그 다음에 험한 부분도 다 보는 그런 곳이 응급실이겠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회고하고 글로서 남기는 게 사실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세이로 조금 남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사로서 어쨌든 직업적으로 죽음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무뎌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은 뭔가 의학적으로 내가 완벽한 처치를 했는지 납득될 수 있는 죽음인지 혹은 사회적으로 개선될 방향이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좀글쓴 사람으로서 생각해봐야 됐고 또 무뎌지지 않게 또복기를 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 글로서 최선을 다해 납득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거는 그 중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목격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직접 보면은 너무 다른 게. 납득을 하기 위해서 음. 글을 써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어느 정도 그 과정에서 공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어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이라든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가 예측이 조금 가능해요 그나마. 근데 이 아이들이 맞아서 오고 아이들이 목숨을 잃어서 오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어떤 그 존재 자체가 그렇죠. 상상이 안 가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이 납득이 안 되는 죽음들을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아동보호단체랑 일도 하게 되고 좀 작업을 해왔습니다 네, 사실 응급실에서 그동안 아동학대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중에서 조금 지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어, 2018년 일이에요 그래서 음,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 이 아이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어요. 너무 탈수도 심하고 경기도 했었고 뇌출혈도 약간 있었고 그래서 외과적으로나뭐 신경외과적으로나 상당히 안 좋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음.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왔는지 음.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너무 홍알고가 있고 음. 좀 현실적으로 육아가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소홀했다.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크게 우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를 해놓고 중환자실이 없어서 다른 병원에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아이가 이렇게까지 좀이 사회에서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좀 여지도 없이 일단 학대다. 음. 학대 범주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좀 의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신고를 했고 음. 그랬더니 엄마가 아닌 거예요. 음. 위탁모. 그것도 사설 위탁물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아이를 모집했는데 그 양육비가 밀린다고 그 기저귀값이 아까워서 아이를 굶긴 거예요. 음. 그래서 아이가 탈수가 심해서 경기하고 결국은 머리도 막고 그러다 보니까 뇌출혈로 사망하고 기억에 남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대사님하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양천아도학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사실 무거운 이야기고 이제 대사님께도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방송에서 한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그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16개월 된 아이가 쉽게 말하면 맞아서 네. 죽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느낀 음. 게그 그냥 그 약간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런 음. 육체가 될수 있지? 이 사회에서 음.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장기간에 꾸준히 걸친 학대로 점차 점차 맞아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딱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저희가 또 심지어 살리려는 노력을 하다가 한 8시간 정도 살려놨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피가 거꾸로 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에도 이제 저희 아동복지 전문기관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언론에 보출이 되면서 지역사회 주인분들의 사실 인식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신고 의무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분들의 신고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 엄청 바쁘셨겠어요? 그 얼마나 많이 늘었나요? 지금 인력은 똑같은데 <웃음>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건인년이 네,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제 사실 신고를 폭주하다 보니까 저희 기간 기점으로 봤을 때에도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신고율이 107% 어... 이상 늘었어요. 두 아... 배가 는 거죠? 그렇죠. 두 배가. 네, 네. 두 배가 된 거고 이제 저희 기간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시 기준을 봤을 때에는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4월 초까지 신고가 거의 한 1700건 정도가 됐거든요. 1700건이요? 네. 음. 근데 작년에는 동일한 기간의 신고가 711건이었어요. 그러면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신고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사실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촘촘하게, 면밀하게 보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아동 그 학대 당한 아이들 직접 보시는 거고 저희도 그 학대 당한 아이가 직접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저희 일이 둘이 좀 비슷하다고 제가 느낀 그렇죠. 게 정말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또이 업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장. 의료계에서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응급실 막 발령관 다 울어요 <웃음> 근데 아마 뭐 업계에서도 비슷한 고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네. 워낙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이 아버저는 조금 오면 힘들 곳이다 라고 해서 많이 지원을 안하시더라고요아 그러니까 요좀 분리 제도에 대해서 얘기 를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분리 제도가 어떻게 좀 아동학대 키처럼 그렇죠. 그 양천구 아동학대 네. 사건도 분리되었으면 살지 않았겠느냐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또 해보면 분리가 능사가 아니잖아요. 딱 그렇죠. 떼놓는다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맞아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분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되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분리에 대한 요건이 되고 아이가 동의를 했는데 이제 아이가 막상 쉼터나 시설에 가니까 거기 생활도 적응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가 쉼터를 탈출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고 그렇죠. 가족에서 탈출했다 다시 쉼터도 탈출해요? 그렇죠. 그 시설 같은 거 쉼터 시설 같은 거는 음. 좀 충분히 그래도 좀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되게 미비해요. 왜냐하면 어. 지금 법으로는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갈수 있는 심도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음.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가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입술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시설 입술을 못하고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 열악해요. 장애 아동은 안 받아주세요. 거의. 볼볼 인력이랑 네. 그 시설이랑이 전부 다 갖춰져야지 받는데 그쵸. 그런 것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분리법의 기준만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법은 우선 생기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말씀하신 대로 재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약간 혼란, 아닌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대사님 저희 한 명당 한상담한다한몇 케이스 정도 가정을 좀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20에서 30 케이스 정도 아닐까요? 20에서 30 케이스. 네. 한 사람당 그 정도 봐야지 여건이 딱그 정도 될것 될것 같은데 네더 그렇죠. 넘으면 은좀 제대로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한 상담원 단43 가정 아. 정도 관리를 하는데 43 가정이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네요 네. 그것도 사례관리라는 게 사실은 그냥 그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방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서도 파악해야 되고 그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또 아이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아이도 그러니까요.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관련된 분도 그쵸. 많은 거고요 많은데. 서울도 이 정도인데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도 사실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인천에서는 한 명당 140가정 정도를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140가정이요? 네. 140가정. 야,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면 140일이네요. <웃음>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물리적 거리도 무시를 못하는 게 인천에서는 네. 제가 백령도도 저희가 관할을 아. 하고 있었어요. 서해 5도가 있네요. <웃음> 네, 맞아요. 오도. 연평 100명 1 0 0명논인데1 0 0명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배로 나오거든요 결국엔 네네. 하루에 배가 한 대밖에 안들어오 거예요 들어가면 은그 다음날 나와야 되면 은 이틀이죠 이틀이죠. 예. 근데 한 사람당 백과정 이사를 관리하는데 이틀의 시간을 뺀다?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열악하고 아... 진행이 되는 게 사실은 너무 어렵죠 근데 지금 거의 언론에 따라서 법이 가는 언론이 조명하는 사건 하나에 집중을 한 다음에 이거에 가해자를 찾고 이 사람은 악마를 만들고 모든 분노를 쏟아낸 다음에 그 입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쨌든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사항이 있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피해자로 나오, 나오는 그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더좀 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사건이 터지면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잘못 따지기만 너무 급한 거예요. 넌뭘 잘못했어? 이건 왜 그렇게 됐어? 네.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도 갖고 있었어요. 사실. 한 비슷한 현장이지만 그렇죠.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혹시 오늘 이 자리 어떠셨는지? 어, 저도 사실은 그냥 저희 동료들끼리만 이야기 나눴지 사실은 또 의사분, 또 작가분이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봤던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오늘 그 처음으로 홍보대사 첫날, 첫 활동을 이렇게 지금 팀장님을 만나 뵙는 걸로 시작을 네. 했는데요. 좀 저도 몰랐던 고충이라든지 저도 모르는 그런 제도하의 맹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고 알게 돼서 저한테도 대단히 유익하고 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이제 외치는 구호가 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실 세이브 더 칠드런 직원 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를 둘러싼 모두 어른이죠 어른. 그쵸. 네. 정답이에요. 네, 네. 맨카인들. 맨카인들. 아, 네. <웃음> 네, 저희 아이를 둘러싼 모든 어른분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받아주시고 앞으로 같이 조금 걸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훌륭한, 훌륭한 말씀으로 마무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랫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으로는 세상이 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막고 싶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Save the Children에선 아동학대 정책 개선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의 동참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감사합니다.